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목록상자를 클릭해서 속성시트, 데이터탭,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고객명은 테이블1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1, 테이블2, 테이블2, 테이블1, 테이블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코드와 고객코드를 드래그해서 이너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쿼리 이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보기 sql 보기 하면 테이블 1 이너조인 테이블 2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 행원번호 컨트롤 C 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아래에 범위를 씌워서 다운표와다운표만 남겨두시고 다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V 를 해서 이너 조인을 붙여넣겠습니다. 폼보기를 하시면 내용이 이상없이 잘 나오죠.